아이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방송에서 구수형을 협박했다 그지 <웃음> 등급표 이제 만들고 있야요 그래서 형 등급표는 언제 그래서 형은 등급표는 언제 등급표는 언제 말해 주고 제가 이제 <웃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지난 등급표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아, 각성 모너가 나왔었죠 각성 모너가 나왔고 빛 엘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시그루드 성물이 나왔다 그러면 뭐 이런 그런 변화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각성 모와 비델리 변화가 가장 컸겠죠 요거는 메타에도 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원 한번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ss 트리플 s 첫 번째 영웅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걸 1위 2위 3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러나 살짝 내심 약간 먼저 소개해드리는 친구가 그래서 좀더 좋다라는 부분이 조금 내포되어 있긴 합니다 순위로 딱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첫 번째 암멜입니다 자뭐 말해 뭐해 최강이다 싶긴 하지만 그 사이에 뭐마무루도 나왔고요 막 비델리 막 각성 모노 이런 애 들이 막 나왔습니다. 마무르랑 우리 강모노랑 같이 딜 비교해 보고 했을 때도 초반에는 암메리 딜에서 밀리는 모습도 막 보입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암메리 딜은 그 누구도 못 따라온다는 느낌 이좀 있고 막 여러 강자들이 등장했으나 그래도 최강의 딜러이고 본명성도 대단히 좋은 최강 캐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리플레스 그두 번째 페이엔입니다. 정말 무서운 캐릭터예요. 사실 최강의 도발러이죠. 최강의 도발러이고 맷집 정말 좋은 탱인데 엄청난 딜을 하는 팅커이기도 하다. 심지어 뭐 새로 나온 건발전에서도꼭 필요한 그런 존재이겠고요. 특히나 근타르가 정말 크지 않았나. 근타르 이전의 베이엔과 근타르 이후의 베이는. 다를 정도로 근타를 넣은 페이엔은 최강의 근간 굴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 각도 대단히 잘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트리플스 그세 번째 마왕 님으로입니다. 사실 비델리가 나오면서 뭐 메타가 좀 변했는데 마왕 님으로가 뭐 비델리랑 개성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왕 님으로가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했으나 사실 이것 때문에 감염 때문에 마왕 님으로 자리가 확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페이엔 같은 애가 근타를 2열 넣어서 정말 어떻게 죽이지 제를 막 그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마왕 황이 있으면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감염시키 놓고 1인기 센거 막 때리면 아무리 강력한 이엔도 무너집니다 그런 점에서 마무리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개성에서 버프를 빨아오는 그 개성 때문에 비델리가 필살기 레벨이 3 레벨 이 하다 4 레벨 미만이다 이런 필살기는 그냥 빨아쁩니다 소생그 버프를 빨아뿌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하기에도 좋겠고요 뭐 1인기 센거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리플레스 네번째 비델리입니다 비델리 빗앨리, 허브로가 아, 좀 많이 나뉘는 캐릭터입니다 일단 어디서 날리냐면 필사기 레벨에서 필사기 레벨이 4렙 미만이다 3렙 이하이신 분들은 피델리를 트리플스를못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4렙 이상일, 이상일 때는 4렙 이상일 때트리플스를 줄만하다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필사기 풀렙이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성이 4대 천사나 7개 대지 아군들을 점점 더 쓰게 해주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하죠 서포터 역할인데 지도 딜을 잘한다 아, 지도 딜을 잘하는 딜포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덱 사용과 쓰임새에 따라서 정말 그냥 S티어 정도로 볼 수도 있고 트리플 S도 볼수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A 밑으로는 떨어질 애는 아닙니다 그러나 S로 좀잘 못쓰면 S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트리플 S 다섯 번째 할고입니다 뭐 최강의 서포터 더 이상 시, 설명이 필요 없다 자 트리플 S 여섯 번째 각성 킹입니다 사실 여기저기서 견제를 많이 당했고 지금 조금 핑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의 광역 딜러고 그리고 주피 증가 때문에 초살 때 이런 데서 여전히 쓰이거든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각성 킴도 더블 S로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더블 S로 내려가도록 하죠. 더블 S 첫 번째 마가 우리 유도입니다. 비델리 메타에서 또 수혜를 입은 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보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좀 수혜를 받은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4대천사니까. 자, Ws 두 번째 더 원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트리플 S에서 Ws로 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특정 어떤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트리플 S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확실히 좀 옛날 캐릭터가된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 비델리와의 시너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곱 개 대제이기도 하고 1인기 도 빵빵해서 비델리 그잘 받아서 때리면 정말 쨉니다 최근 더운 리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여론으로 봤을 때 이제 WS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WS 세 번째 연옥반입니다. 정말 맷집 좋은 광역 딜러죠. 여전히 자기 세력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Ws 네 번째 해멀입니다이 누나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좋을 좋을 줄 몰랐는데 정말 두번 때릴 때마다 공격 불가를 거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자, 다음 Ws 패서입니다. 일마도 상대를 말려 죽이는데 참 좋은 그런 서포터이지요. 자, 다음 Ws 각성 모노입니다. 각성 모노 사실 트리플레스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순간들도 많았어요. 정말 너무 퍼포먼스가 멋지거든요. 자, 이 친구는 치저 치방을깎아내 델리는 그런 어떤 디버프를 거는 정말 대단한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미친 극딜 살상러이죠 지금 비델리가 나오는 이 메타에서 요즘 모노를 만나 볼 일이 잘 없긴 합니다. 좀 없어졌어요. 페이엔 특히 페이엔 이 큽니다. 페이엔 같은 친구를 어떻게 하질 지 못하거든요. 거기에는 차라리 마무를 리 채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안 좀 보이지만 사실 메타가 또 바뀌면 막한 번씩 막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크릴처럼 그런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이자 다음 또 브레스 꼬마 멀린입니다. 매서운 딜러이자 끔살방지 개성 거기다가 감염기가 있어요 와우 자 다음 더블에스 크리스마스 릴리아입니다 잘 쓰면 정말 사악한 재앙 덱입니다 다음 더블에스 여신 엘리입니다 사실 암무로한테한번 카운트를 당하고 그죠 보막이 뺏기쁘니까 그리고 이제 비델리가 나와서 자리를 한번 뺏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S로 내릴까 하다가 그러나 제가 랭킹전에서도 한 번씩 만나봅니다 어, 어,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부활이 되는 그 개성은 그 개성은 여엘이거든 고군 대체 불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Ws로 좋습니다. 자 다음 s s 쿄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서도 쿄도 많이 저격을 당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좋죠. 또 이제 게임이 길어질수록 이 점화가 막 미친 듯이 붙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서운지를 우리 최근에 또 한번 확인한 일이 있었다 그죠? 여전히 쿄 Ws 줄만합니다. 자 다음 s s 페젤드입니다. 쿄와 함께 활약 좀 많이 하죠. 서버에서 최고의 서버에서 아군, 아군 스탯를 24%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 다음 더블에스 라반입니다. 역시나 서브에 넣어서 그냥 아군의 양 극딜충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개성이 있죠. 자 S로 내려가겠습니다 S 첫번째 근타르 입니다 근타르는 솔직히 꺼내서 쓰는 경우잘 못보셨죠 이제마저 우리 초반에 실험할 때 빼고는 근타르가 앞에 나와있는 경우를 잘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 미친 은총이 와이 정도로 좋을지 몰랐지 이 은총이 페이엔을 거의 뭐 최고의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데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타격을 받을 때마다 피가 찬다는 그 은총이죠 막 이만한 은총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부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S 두 번째 사리엘 입니다 근타르가 탱크 쪽에 최고의 은총이었다면 극딜러에서 최고의 은총은 사리엘이다 자 S 세번째 코인 고서입니다 이번에 원초의 맛이 나오면서 원초의 맛은 헬에서는 할구를못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완전 핑윤이 떡상했죠 핑윤이 떡상 원래도 좋았어요 고서는 원래는 무조건 좋은 앤데 할구한테 자리를 뺏겨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자기만의 자리를 되찾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S 선멸 멜리입니다 선멸 멜리 화나면 정말 불같이 무서운 친구죠 그렇지만 마무로한 크게 힘을 못 쓰겠죠 버블 빨리 부니까 그래도 여전히 선멸덱 최근에 선멸대 만나고 체만정 있거든 선멸 농개대기였는데침침해가지고 녹개 뚜리 패프거든 어 녹개대기였나 이가지고 맞아봤는데 아 그렇게 맞을 때는 정말 선멸 매서운 거는 진짜 이거 빡 치는데 막 사십만씩 튀지 부더라고 그런 점에서는 여전합니다 자 다음 S 에밀리아입니다 좋은 빈글러이자 여차하면 올킬을 낼 수도 있는 필살기자 다음 S 시그루드입니다 이번에 이제 성물 나오고는 더 세졌죠 자 다음 S 큐 자크 입니다. 잘패니다자 다음에스 속타르입니다. 사대천사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이죠. 자 다음에스 코인멀린입니다. 이 개성을 대체할자가 있을까요? 자 다음에스 사리엘입니다. 임마도 은총으로 쓰이죠. 자 다음에스 밀림나바입니다. 조금부 미친 살상너입니다. 자 다음에스 베니마루입니다. 임마도 조금부 미친 살상너인데 임마의 상위호환인게 각성모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스 에칼아서입니다. 연반대의 핵심 인물. 자 다음에스 은방경러입니다자 다음에스 구류드입니다. 지가 뭐 잘하는 건 없지만은 이 개성이 너무 좋죠. 특히 초살 댁에서 너무 좋은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에스 근 아서입니다. 오, 이번에 이제 신규 선멸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에봄 엘레인입니다. 각킹 댁에서 조금 봄 엘레인이랑 연동 되게 좋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등급표 이그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뭐 A 티어부터 여기 F까지 있는데요. 지금 F가 영웅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코디는안 보도록 하고 A에 뭐 라로멜이라든지 로멜, 뭐 드롤 뭐 이런 애들 정도급이 A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F에는 카밀라라든지 지금 전혀 볼수 없는 그런 애들 있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급표에는 완전한 정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의 결투 스타일과 메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